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요 딱히 그 사람에게 뭔가 받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딱히 그 사람에게 준 것도 없는데 만나고 만나면 내 기분이 마구 다운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나름 이런 사람들을 잘구분해내요 흔히 말하는 깃발아먹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통 누군가를 만나고 난 직후에 요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만난 직후에 정확한 평가가 안 이루어져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일이 생겼을 때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요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꾸 꺼려지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정확히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피곤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혹은 다시 만날 일을 자꾸 미루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나에게 깃발아먹는 사람으로 생각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깃발아먹는 사람은요 분명히 어떤 기운을 뿜어내요 나쁜 기운을 뿜거나 내 끼를 빨아먹는 거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요 공감이 없고요 무조건 부정부터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논리를 이야기해요 그는 내 이야기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늘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나를 배려하는 행동은 없는데요. 내가 배려를 못하면 그걸 또 지적은 잘해요. 내가 혹이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전하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요. 네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나한테 또 강요하죠. 이런 글을 대하면서요. 나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 감정을 꾹꾹 잘 숨기고 눌러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지쳐가겠죠 그런데 그는요 이런 내 노력을 전혀 몰라요 내 노력으로 잘 마무리했던 이 만남의 시간을 오히려 자기가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라서 내가 좋아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나를 또 만나고 싶어해요 이렇게 거만하고 재수없는 타입의 귓바라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착하고 불쌍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내귀을 빨아먹는 사람도 있죠 늘 속상하대요 늘 자신이 없어요 누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걱정된대요 그리고 나를 믿어서 그런지 나한테 자기 걱정들이나 고민들을 털어놓아요 그래서 나도요 내 나름의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시해요 그의 용기를 좀 북돋아 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요 그렇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을 나한테 전해요. 나는요 맥이 쭉 빠질 수밖에 없죠. 사실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깃발아 먹는 사람은요. 마음이 여려서요. 여차하면 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나는요. 그 사람을 잘 다독거려줘야 될것 같아요. 기분 좋게 만나려고 왔는데 계속 한숨만 들어가죠. 사실 나도 재밌게 놀고 싶은데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어찌됐건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요 어지간하게 컨디션이 좋을 때가 아니라면 이 사람의 전화를 안 받고 싶어요 왜냐면 기가 빨리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기 빨아먹는 사람을 이야기 해봤는데요 내가 대면하고 있는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기운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누구라도요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싶거든요 내 에너지를 뺏기는 건 원치 않는다고요. 너만 힘든 게 아니고요. 나도 사실 힘들어요. 내가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도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너만큼은 걱정이 내 안에 있다고요. 어쩌면 나는 조금만 건드려도 정말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힘내보려고 누군가를 만나서 기운을 얻어보려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길을 빨리 다녀. 나한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싶어요 또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을 땐요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우리들 중에는요 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꺼이 그렇게 해주고 싶게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내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해주고 말자 라고 떼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게 되면 요그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나를 찾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한테 오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겠죠 근데 내가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면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깃발아먹는 사람이 되면요 그 순간은 내가 상대방의 뭔가를 뺏어서 내걸 채웠으니까 나는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나를 만나고 간그 사람은요 기빨린 느낌을 알아챈다고요 그리고 자꾸 나를 만나는 걸 피하게 되겠죠 한 번은 만났는데요 만날 때마다 기를 빨리니까 자꾸 나를 피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내 주변에는 나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난더 외로워지겠죠 그렇게 외로워지면 요난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누군가 찾아오면 어떻게든 부족했던 것을 다시 채워야 되니까 그 사람을 쪽쪽 빨아먹겠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난 흡수해버릴 거예요 부족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더 채워야 되니까 나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깃발아먹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연인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러겠죠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상대방을 지켜줄 의무가 분명 나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거기에 그냥 마구 기대버린다고요 그렇게 기대면서 내가 사랑받는 느낌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시되거나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요 그게 결국 내 상대방의 길을 빨아먹는 행동과 다를 게 없다고요 나와 연애를 하고 있는 내 상대방도요 분명 나한테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싶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요 늘 투정부리고 부정적인 기운만 뿜어내요 별것도 아닌 일에 혼자 속상해하고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 상대방에게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해결도 못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 기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핑계로 상대방의 길을 계속 빨아들이면 나중에 나에게 모든 길을 빨린데 상대방이 나를 떠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이상 빨릴 게 없어서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을요. 나는 그때도요. 그 사람이 나를 찾다고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부정적인 에너지만 뿜어내는 사람이거든요. 남을 탓하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되고 싶지 않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끔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